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설 연휴 시작 하루 전인 10일부터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대형산불주의보 발령 지역은 경북의 울진과 영덕, 포항 강원의 고성, 동해의 삼척, 강릉, 양양, 태백 등 지역입니다. 또한 경남과 대구,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원 영동지역의 바람이 8에서 13m%로 강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강원과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2월부터 시작된 건조특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의 연구결과 산불은 풍속 6mps, 경사 30배 조건에서 무풍과 무경사 조건과 비교해 약 78.9배 정도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은 최대 순간 풍속이 35.6mps로 90분 이내 최초 발화 지점에서 7.7km가량 떨어진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져 시간당 5.1km의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내 측분석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나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와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및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